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사람이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가 되면 뭐 키도 다 자라고 그 얼굴뼈도 다 성장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얼굴 모양은 그대로인 채 그냥 뭐 처지고 늙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얼굴 모양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달라지는 것이 그 지난번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그 젊었을 때또 중년일 때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<웃음> 쳐졌을 때그 얼굴 비교도 그해 드렸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그 딸과 어머니의 비교를 들어 드리면서 똑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얼굴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해서 얼굴이 이렇게 처지면서하관도이렇게처지면서 처지면서, 콧구멍이 정면에서 이렇게 훤히 보이게 되는 이유 어,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그 얼굴형이나 뭐 이런 얼굴 모양 자체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 동계올림픽 컬링 종목의 그뭐 선수와 코치라고 이렇게 하는데, 어, 이두 분이 서로 모녀 관계랍니다. 이게 그이 어머니의 그 처녀 때 모습인데요. 이렇게 보니 그 딸의 모습이 어머니 젊었을 때랑 많이 닮았네요. 그 지난번 한국인 나이 들면서 눈 작아지고 인중 길어져 라는 영상에서 노화로 인해서 눈이 작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어머니도 눈이 많이 작아지고 특히 그냥 얼굴이 그 됐다! 아니, 어, 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럼,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실제로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? 어, 뭐, 키는 더 이상 크지는 않는데, 뭐, 얼굴 뼈가 자라는 것일까요? 어, 저도, 뭐,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, 뭐, 또,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, 그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, 저의 얼굴은, 좀 이렇게 길쭉한 이렇게 말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요새 찍어놓은 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굴이 긴, 긴 말상형이 아니고 좀 완전 떡판이 돼서 이렇게 아,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굴은 좀 이렇게 길딱한 얼굴이었는데 지금 은 이렇게 넓게 퍼지게 변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얼굴 뼈에이 세로 길이는 그대로일 텐데 가로 길이가 왜 늘어났나 하고 봤더니 저작근 이라고 해서 음식을 씹어 먹기 위해서는 그 위턱과 위턱과 아래턱이 서로 이렇게 닿게 하는 이 근육이 필요한데 이 대표적인 근육이 이귀 밑에 있는 사각턱 교근 그리고 관자놀이에 있는 이 관자놀이죠 여기 관자놀이에 있는 축두근이 수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팔 운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알통이 생기듯이 음식을 많이 씹어 먹다 보면 이 아래턱의 교근이 이렇게 막 커져 가지고 옆으로 퍼지고 이관자놀이의 축두근이 이렇게 막그 비우가 되면서 얼굴 이 가로 길이가 넓어지게 되면서 저도 얼굴이 이렇게 뭐 그냥 떡판이 돼버렸던 것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인 60년대 뭐 후반,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봄만 되면 보리고개라는 말이 이렇게 돌던 때라 그럼 뭐 나이가 들어서라도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. 혹여 이렇게 뭐 배가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배 나온 사람들은 다 사장님이라고 했던 시절이니까요. 그래서 뭐 부모님께서도 뭐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 본인은 고기를 싫어한다고 하고 우리 자식들한테만 먹이시던 그렇게 음식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.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하바드 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렌즈라는 교수가 국가의 그 부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이 세계에는 이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. 1번, 칼로리를 계산하고 먹는 사람들. 어, 뭐,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, 어, 그 현대화되고,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. 2번, 그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. 어, 그니까, 제가 뭐, 그, 어렸을 때 살던, 뭐, 한 60년대, 70년대, 뭐, 이런, 어, 때였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3번, 다음 번 밥이 어디서 올줄 모르는 사람들. <웃음> 어, 어,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, 뭐, 우리가 뭐, 텔레비에서 이렇게 나왔던, 뭐, 이렇게 꽃제비, 뭐, 아니면 은 뭐, 아프리카 난민 뭐, 이런 사람들이 추게 들지 않을까, 뭐, 이렇게, 어, 생각이 드는데, 어, 우리 60년대까지만 해도, 그, 저희 뭐, 어머니나 뭐, 또, 삼촌들, 뭐, 이모님들이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 이렇게, 어, 먹을 때, 그 먹고 죽인, 그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아주 많이 먹으라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. 어, 그러니까 뭐 그,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얼굴이 이렇게 칙칙했다는 건데요. 뭐 요즘은 그 칼로리 과잉이 뭐한뭐 뭐 40년, 5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왼쪽과 같은 얼굴형보다는 오른쪽 같은 얼굴형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는데요. 어 이런 그 시대에서 어, 풀페이스 지방식이라든가. 풀페이스 필러를 주기적으로 맞는다든가. 아, 어, 하게 되면은 더욱 더 어,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얼굴형이 더 많아지겠습니다. 이렇게 볼륨이 많아진 얼굴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볼살의 무게로 인해서 볼 처짐, 얼굴 처짐이 더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. 그 왼쪽에 얼굴 살이 안찐 중년 여성의 얼굴은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른쪽에 살집이 붙은 얼굴은 뭐 젊었을 때는 뭐 어쨌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막큰마위 얼굴이 된 것인데요 이게 얼굴이 커진 것만 문제인 것이 아니고 볼살의 무게로 인해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볼살이 처지게 되는데 그 웃는 표정을 지으려 입꼬리를 이렇게 빨간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그 볼살이 이렇게 막 많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냥 앙천대서를 막 하려고 해도 이 노란 꼴살에 막혀가지고 입꼬리가 이렇게 어, 마리오네트 방향으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. 나이가 들게 되면서 발생하는 노란 선의 광대주름, 빨간 선의 팔자주름, 파란 선의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살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저명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얼굴살이 많이 찌게 되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가 잘 안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왼쪽과 같이 광대 밑볼 뒤쪽에 볼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채우려고 뭐 필러를 막주입한다든가 지방식을 하면 이 오른쪽과 같은 그 육질비율이 되므로 그 이득과 손해를 어잘 살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하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 젊었을 때는 한번 폭식을 하고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막 일을 할수 있었는데요. 늙으니까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일명 삼식이, <웃음> 어, 아주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삼식이죠. 삼식이가 되더라고요. 이게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에 이렇게 딱 사면 그한번 풀로 이렇게 충전을 하면 오래 쓸수 있었는데 뭐 핸드폰 뭐 3년 되고 5년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충전도 잘 안되고 또 쓰다보면 금세 달아서 자주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 노화로 인해서 그 음식을 섭취하면 영양분을 잘 갖다가 그 다음에 그 영양분을 또 에너지로 이렇게 잘 변환이 충방전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충방전이 아주 그냥 금세 금세 예, 되더라고요 그래서, 그러니까 이제, 자주자주 자주 먹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이 막, 어 찌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. 뭐, 먹는 게 뭐, 즐거운 낙이긴 하지만, 이 100세 시대에는, 그, 이 얼굴도 좀 아껴서, 어 사용해야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이 되는 이유가, 그 뼈가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그냥 막 아구작 아구작 씹어 먹느라고 뭐 저도 이제 견과류를 좋아하는데 견과류를 이렇게 막 먹다 보면 여기도 막 욱신욱신거리고 여기도 욱신욱신거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 이렇게 저작근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 얼굴이 퍼지는 거.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경제력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그 칼로리 과잉으로 인해서 얼굴 살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얼굴이 커지는 원인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많이 붙다 보면 또 입꼬리도 안 올라가고 마리오네트 주름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작용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, 100세 시대이니 만큼 그 얼굴 살에 대한 것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좀 어, 얼굴을 아껴 쓰는 습관을 어, 잘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